포켓몬빵 있나요? 없다고요? 아, 네. 네 어. 아, 리오야. 어, 있었어? 네, 여... 저기도 없어. 여기는 있었어? 아, 없었지. 네? 요로로! <웃음> 아니, 왜 포켓몬빵 인기는 식을 줄을 모르는 걸까? 얘들아, 학교 앞에도 없어! 아유. 없고만 나 너무 안 편하게 포켓몬 빵좀 먹고 싶은데 응. 나도 얘들아 아빠 왔다 응. 왔어요 아유 오늘도 고생했어요 응, 응. 응? 응. 음음흔나잖아 <웃음> 어, 애들은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또그 주머니 빵인가 그것 때문에 그래? 주머니빵 말고 포켓몬빵이요 뭐 그렇지 음, 빵하면 먹기 힘든가 보네? 음. 얘들아! 아빠가 주말이니까 그러면은 내가 그 빠레바게트 가가지고 빵 왕창 사줄게! 에휴 됐어요 빵 때문이 아니야 맞아요 티퍼시리 들어있어야죠 어 그러면은 음, 워터파크라도 갈까 내일? 내 주말이잖아 어이, 됐어요 아빠 고맙지만 저는 포켓몬빵 없는 주말에 놀고 싶지 않아요 아 어, 저희는 저러 가볼게요 <웃음> 하이, 안녕히 주무세요 여러들 빵이 뭐라고? 그럴게요. 하루 종일 저래요. 하루 종일. 안 되겠다. 그럼 내가 그띠뿌시 나오는 빵 만들어주면 되지 뭐. 응? 뭐요? 빵에 띠뿌시만 나오면 되는 거잖아. 그 정도는 나도 만들 줄 알아. 응? 음. 어? 여보 먼저 자. 난 이걸로 한번 띠뿌시 만들어 보려고. 그래요. 난 잘게요. 음, 어떻게 하면 좋을까? 이렇게 일단은 먼저 그리는 게 낫겠지? 티푸시를 만들려면 말이야. 음... 음... 이 정도면 꽤나 그럴싸한 걸. 하... 다 만들었다. 음... 얘들아, 빨리 내려와봐. 얘들아, 아빠가 밤을 새서 띠뿌실이 잔뜩 들어간 빵을 아빠하고 많이 구해왔어 어? 뭐야 뭐야? 아빠 어떻게 구한 거예요? 우와, 뭐야? 아빠? 진짜 아빠 최고야! 빵이 엄청 많아가지고 어? 리아나 요루루 친구들한테 좀 나눠줄 수 있을 거 같은데 우리 집을다 불러! 내가 어, 띠뿌실 엄청 많이 준다고? 자랑하고 있어 빨리! 뭐야? 아! 아이쿠 내가 빨리 봐 우리 집에 엄청난 게 있어 망고야 어. 음. 같이 빵 먹자 음... 자 얘들아 모두들 모였구나 오늘 아저씨가 띠뿌시리 들어간 빵을 준비했단다 오자 오! 오! 어떤 빵일지 되게 궁금 궁금하지? 응? 응. 궁금해요 궁금해요 자 아저씨가 직접 만든 인개맨 가족 인맨면 F파이 띠뿌시리 들어 있어요 <웃음> 이뭐 그래. 애플파이가 뭐냐? 음. 노맛이다 오.. 왜왜 왜? 왜, 왜. 늙은이 같다 왜왜왜 왜? 왜.. 왜, 왜. 왜. 왜 포켓몬빵이 안되라도 그래? 갖다 버려요 아니.. 가벼자. 아니야 이 빵이 포켓몬빵보다 더 좋을걸 왜냐하면 이빵 안에 들어있는 띠부실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거든 갖다 어? 못 팔잖아요 아니 가어치가 높아질 수도 있어 왜냐하면 잉흠의 유튜브는 구독자가 백만이거든 할 수도 있어! 왜냐면 음 <웃음> <갖다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그게 누군데? 아, 그게 어, 어. 뭔데? 아, <웃음> 어떻게 하는 데자 어쨌든 그러면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띠뿌시를 친구들과 한번 뽑아보자고 자한 음 사람당 띠뿌시를 4개씩 네 뽑을 수 있어 리아부터 한번 뽑아볼까? 아잘 봐라 이게 어떤 게 나올지 내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맞다 참고로 얘들아 삐뿔실 중에는 전설의 포켓몬이 있잖아 네. 근데 응. 이잉에맨 가족 빵에도 전설의 인물이 있어 어? 전설의 어이. 인물은 쥐늑대야 쥐이다가 나오면 어. 제일 좋은 거야 어. 어. 아 진짜 쉬운데요 <웃음> 아 근데 <웃음> 아, 전설이...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<웃음> 역시 그 사람은 전설의 인물이에요 제가 확실히 <웃음> 알거든요 구독 자 오케이 리아부터 <웃음> 한 명씩 멀리 가보라고 먹을 수도 있어 자, 뭐 나왔어? 아, 어! 야, 이거 제일 좋은 거 나왔네. 존잘 여맨 나왔네, 존잘 여맨. <웃음> <웃음> 야, 그걸 버리면 에이. 어떡해? 이걸 왜 놔줘, 나주... 이씨? 얼굴이... <웃음> 아빠 얼굴이 이렇게 안 생겼잖아요. 야, 일단 가지고 있어, 가지고 있어. 에이, 포샵을 너무 했네. 자, 여기 옆에 있는 거. 자, 뭐가 나올까 또? 어! 어! 뭐가 나왔어? 어! 전소리전뚝이 주인기한테 아, 나왔다? 아, <웃음> <왜>? <웃음> 벌써 전설이라고? 와, 야, 야 벌써 요번 그거를 엄청 좋은건데 <웃음> 오케이 다음 <웃음> 빨리 나왔네 어왜 버려 어우 내인벤리 들어와 아아 아, 싫어 얘들아 왜 그래 이거 좋은거야 아, 진짜로 혐오를 하고 그래 어, 뭐 나왔어? 문구 뽑았있다뭐야 뭐야 뭐야 어 존자일이야 질골 <웃음> 전잘 리아, 띠푸실. 리아야, 자, 그거 여기다 넣어. 리아야, 자, 이거. 여기다 아, 넣으면 돼. 여기 <웃음> 오케이. 마지막, 컨기. 마지막 하나, 여기 있는 거. 과연. 과연 뭐가 나올까요? 어? 어? 실제 모습. <웃음> 요루루와 리아의 어... 실제 모습, 띠푸실. <웃음> <웃음> 야! 이거, 이거 레어한데? 이게 레어네. <웃음> 에? 아니 이 이거 오빠는 맞는데 저는 아니에요 와요루르 얼굴 뭉개진거봐 <웃음> <웃음> 오빠 얼굴 지갑도록 뭉긴 것 같거든 별루야자 오케이. 그래, 오케이 오빠 실제로 저렇게 머릿속 많지 않잖아 <웃음> 리아야 <웃음> 리아야 그띠부실 스티커 집에다 붙이고 네. 자그 다음에 누가 뽑을까요 요루루 네. 뽑자 요루루 좋아 네개과 뭐가 나올까요? <웃음> 어? 아기 루루? <아키르르>. 어? <웃음> 아기 루루다 어 귀여운데? 아 루루는 귀엽네. 아기야. 귀엽네. 똑같네. 나는 <웃음> 아기야. 똑같다. 어쩌고? 오케이. 어왜 어? <웃음> 부셔? <웃음> 오케이. 와 보자 뭐지? 어야 어? 야. 진짜 때리고 싶은 부먹 루루 가만히 가만히 있어봐. 부먹 루루가 나왔어. 아니 부먹이 뭐 어때서요? <웃음> 부먹하다니 헐. 다음. 아기. 요런 루 너무 귀엽다 진짜. 뭐야? 뭐지? 어 차별 차별이 차별이? 차별이? <웃음> 차별이도 있다고? 아 어, 차별이, 차별이 완전 레어다. 어. 이거 마음에 드네 엄마는. 저이 언니 싫어요. 왜그 <웃음> 언니 알고 보면 착한 아. 언니야. 저 언니 역시 싫어요. 생긴대로 인성이 나오는구나요 루루. 말해. 오빠 얼굴이나 신경 써. <웃음> 실제 <실체> 모습. 왜? <웃음> 방금 <나도> 만만치 않아. <웃음> 자 오케이 루루 다음 마지막. 뭐야? 어? 오. 어? 어? 와 이거 파이리맨 나왔네 파이리맨 파이리맨? 야, 파이리맨? 야 좋겠다 파이리맨 나오네 야 이거 표절이야 표절 <웃음> <표절은> <웃음> 완전 짝퉁이야 짝퉁 짝퉁이라니야자 오케이 다음 다음에는 엄마 볼래 오케이 미호씨가 뽑아보세요 아니 왜 근데 나는 안 나와? 아어 이게 뭐야 여맨이? 여맨이? 어 포켓몬 속 주인공 여맨이네 아우, 우리 자기 멋있다. 아, 예쁜데? 자, 다음. 다음. 뭐지? 오! 와댕이츠 나왔어. 야, 이거 좋은 거 아니야? 와, 이거 최고로 좋은 거야. 댕이츠 댕이치. 야, 이거 중국에서 파는 거 아니야? 댕이츠댕이츠 아이. 엄마한테 쓸모 없는 거 나왔네. 어? 뭐지? 와, 근육리야. 레오! 아야 니가 어디 갔어? 여기, 여기, 여기. 근육리야. <웃음> 야, 이건 선물로 줄게, 엄마가. 아, 가볍다. 마지막. 마지막. 어? 아. 차베리 또 나왔네? 아, <웃음> 죽네 차베리는 좀안 좋나봐. <웃음> 좋아요. 그 다음에, 댕댕이 한번 뽑아볼까? 뭐요? 바로 고미 없이 뽑아버리지. 뭐지? 오! 리아! 어! 리아야! 아니, 늑대야! 쓰레기통! 아 쓰레기통? 준비 완료! 양료루 아, <몬> 왜 그래! 기완다 <야, 웃음> 양유루 버렸어 양료루 너무 어, 귀여운 귀엽다! 다음 뭐지? 어? 요루루가 뭐였다 뭐 나왔어? 뭐 나왔어? 이봐! 어? 뭐야? 요! 잡니야 나왔네 잡니야! 와! 제일 귀엽네! 꽤나 귀여운걸? 귀여운데 이거? 얼... 귀엽다! 월... 귀엽다 귀엽 이거 내 집에 가져가도록 하겠어? 아아! 다음? 다음은 뭘까요 어? 뭐야? 늑대야 요지코, 오, 요지코 요지코 <웃음> 이거 후려봐! 후려봐! <웃음> 요 t 코요 r 코 y o d k o Yoduko! Yoduko? Yoduko? o d u k o y o d u k 토리 귀여운데 아어리야 <웃음> 이건 너랑 잘 어울린다 <웃음> 와호 자그 다음 늑대야 네가 뽑아봐 예 아저씨 제가 아주 좋은거 뽑아볼게요 음, 조, 예! 좋은거 많으니까 열심히 뽑아봐 어, 어 가족사진이다 가족사진 와. 여기도 있는데 아 어, 좋겠다 댕댕아 이거 나랑 너랑은 없는데 우리 가족은 아니잖아 그렇지 어 퇴. <웃음> 다음? 다음 뭐야 어. 세계지도다 세계도를... 세계지도 <웃음> <근데> 좀 귀엽네 <웃음> 이거 넣어, 넣어. 입구실에서 냄새 나는 것 같아. 다뭐 야, 뭐야. 으이이이이. 뭐야, 뭐야 뭐야, 뭐야, 뭐야, <목소리> 뭐야! 야, 귀여운 우와. 엄마! 와! <웃음> 이거 <웃음> <웃음> 진짜 많이 준다! 아, 귀여운 <웃음> 엄마! 이거 엄마가 복사, 복사, 복사. <웃음> <웃음> 복사해준다, 복사 복사해준다, 복사해준다! 으으으! 으으으! 으으 다음! 이번엔 제발 좋은 거 나와라! Yeah. 과연? 으 uh, 이건 좋다! 엄마요르르! Oh <웃음> <웃음> 이게 뭐야! 이거 <이건> 괜찮네! 아. 래야 나도 요즈쿠 복사해야겠다! 으윽! 양주쿠는? 요즈쿠는? 야 엄청 많네? 구독! 자 이번에는 내 차례! 자 이번엔 막 보아 보겠습니다! 먹 보아서 다한 번씩 봐야겠어! 와 엄청 많아 여기 메루루 메루루 나왔고요 뭐? 애우, 근육 루루. 아 근육루루 아 뭐야 납치된 요루루 <웃음> 뭐야 그리고 전설의 띠뿌시 나왔다 쥐늑대 늑대다 늑대 좋겠네 <웃음> 그리고 어야 엄청 잘 나온 좋은 거 나왔는데 어아 좋다 다음 뭐야 어 풋티실에 갇힌 요루루와 김리아와 뭐야 어... 귀여워. <웃음> 어, 뭐야 너 완전 내나 왔다. 풋티실에 갇힌 요루루와 김리아나왜 이렇게 귀여워? 어 여기 어 레오템 나왔다. 드디어. 아! 알핀 댕댕이. 뭐야, <웃음> 오! 뭐야, <웃음> 왜 파티에 <써>. 있는 거야? 고빨 <웃음> 뭐 <말> 차별이 아니야? <웃음> 차별이 말인데 이거. 그러니까 많이 발표 봤서 알아. <웃음> <웃음> 귀여운데? 어! 단노부 나왔어 단노부 와 단노부 완전 이쁘고 자그 다음에 뭐 나왔지? 어! 헐 냥미호 어. 와양 냥미호 나왔어 <웃음> 아 여보 이런 거같저 생각을 해야 했어 여보도 역시 냥미호가 좋은 거구나 <웃음> 그만 <웃음> 자 얘들아 그러면 니네 방에다가 띠부시좀 붙여놓고 있어 내 그냥 보고 있을 테니까 어 이거 봐봐 단부이 나왔어 단부이. 와 뭐야 이런 게 있어? 단부이. 아니야 왜 너무 짜투이야 단부이. <웃음> 아빠 <웃음> 귀여운데? 아 방으로 가는 길에 누가 이상한 거 많이 붙여. 뭐야? 뭐야 이거 붙 붙이실 누가 입었죠? 붙여... 존잘리아를 <웃음> 왜 이렇게 붙여놨어? 존잘리아가 왜 이렇게 많아? 진흙대 전설의 뜨부실 <웃음> 존잘리아. 뭐있어? 볼까? 아기 루루 띠쁘시레 같이 리아와 요 루루 요즈코 양 루루 <웃음> 좋아요 와. 자, 어쨌든 우리 아이들한테 포켓운 빵으로 실망하지 말라고 제가 직접 빵을 만들었답니다 이겨멘의 애플파이 <웃음> <웃음> 엇? <웃음> 뿅 와요, 안녕. <놀람> <놀람> <놀람> <놀람> <놀람> <놀람>